안녕하세요. 범 프로젝트 최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문서형 악성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뭐, 문서형 악성 코드의 종류는 이제 취약점마다 또 다양하고 또 유포되는 악성 코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도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로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종의 한 사례는 저번, 저번에 한번 봤던 그 매크로를 활용한 음, 엑셀의 매크로 기능이나 워드의 매크로 기능을 활용한 그런 문서형 악성코드도 굉장히 어,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고요 어, 이번 시간은 뭐 매크로는 전에 봤으니까 어, 다른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문서, 문서형 악성코드 같은 경우는 좀 취약점에 따라서 어, 그 분석의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취약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몰라도, 그 취약점이 실행, 실행하게끔, 어, 최종적으로 실행하게끔 하는 코드는 어,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를 하나 찾았다. 악성 코드에 감염, 어, 악성 코드로 감염시키는 문서가 있다. 하면 사실 이, 분수, 이 분석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올리는 거예요. 어제 올리느냐, 어, 가상 환경에 에, 이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어, 가상 머신에다 올리는 거죠. 올리면은 실행이 되고, 어, 그럼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워드 밑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접속한 경로도 나올 거고, 어, 그런 것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어, 하지만 이게 어 이렇게만 이제 분석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이 문서에서 어떤 정보들이 어 이런 것 이런 행위들을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이 워드 부분 이 워드나 뭐 또는 한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아래아 한글 어 그런 HW, hwp 파일이라든지 예뭐 다양한 그런 파일들에서 어느 부분에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 문서형 같은 경우는 이제 OLE 형식이라고 해서 이좀 복잡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zip 파일 형태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고요. 뭐 RTF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RTF라는 그런 형태를 가진 애도 있어요. 그래서 OLE는 일단은 zip 형태로 가지고 있고 얘는 그 안에 어떤 오브젝트라는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더블클릭을 했을 때 분석 모양이 이쁘게 나오게끔 어, 불러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OLED를 하나 분석을 하려면 은 사실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를 에, 분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어, PDF도 마찬가지고 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비슷비슷하지만 은좀 많이 다르죠 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모두 다 어떤 뭐 인터넷 통신이라그러면 인터넷 통신은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서도 뭐 프로토콜이 여러가지로 나뉘잖아요 얘도 그런 형식이랑 비슷해요 문서라고 하면은 아, 문서형 거의 다 비슷한데 얘네만의 어떤 형식이 좀 있는거죠 OLE는 OLE, PDF나 PDF, RTF나 RTF만의 어떤 형식이 있는데 어쨌든 걔네의 가장 큰 개념은 어,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오브젝트를 갖고 있어서 이런 따로따로 어떤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 안에서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된다거나, 어, 뭐, 이런 형태들이 좀 있어요. 어떤 URL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그 URL에 접근을 해버린다든가, 어, 그런 기타 등등의, 어,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뭐, 쉘코드를 여기 넣어놓으면은 그 쉘코드가 뭐, 오버플로우 나면서, 어, 실행이 된다든가. 결국에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많은 오브젝트들 중에 악의적인 역할을 하애가 누군지를 찾으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익스플로잇 하는 그런 취약점에 따라서, 음, CV 넘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디 있을지가 다 다릅니다. 예, 네,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어, 버전, 만약에 이런 가상환경의 테스트를 다 해보려면, 그 익스플로잇이 발생하는 그 버전에, 어, 피, 맞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완전히 이해하려면, 뭐, 힘이나 어떤 스택에 관련된, 익, 어, 익스플로에 관련된, 어, 그리고 취약점 분석 방법도 어,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예, 가서, 가서 볼 거예요. 어, 최근에 있었던 거나 어, 뭐, 뭐몇 개만. 어, 여기서는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하면 그것만 따로 파티션을 빼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어, 내용이 다양하고, 또 굉장히 어 문서형이라는 그 포맷을 분석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맥락을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볼 수는 없고요 다볼 수는 없고 어 저희는 일단은 어첫 시간에 RTF RTF 한번 보고요 어 그리고 한컴 취약점 하나 보고요 어 PDF는 이번 시간에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이게 원래 없던, 없던 내용이었는데 어 제가 맘대로 막 추가시켜가지고 뒤에다가 아이 그래도 이거는 챕터를 따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이제 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가능한 한 많이 담았고요. 나중에 또 정리해서 어또 전달드릴 수 있다면 또 그런 것들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어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T F 나 P D F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어 뭐죠? DD 취약점 정도, 뭐,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어, 이번 시간에 이 챕터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 당연히 예 이거는 다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PDF 말고 한꺼으로볼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데이터에서 어, 찾아낸 그런 조각들을 뭐가 모아, 모아 모아서 어,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 실습과 함께 어,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